여우상시벽을 허물다 센서스튜입니다 5월 3일 새벽 모스크바 크렘린궁 위에서 드론 두 대가 격추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위한 테러로 규정했고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버린 일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론적인 주장까지 쏟아지며 이미 장기 전에수령에 빠진 전쟁이 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크렘린은 이날 새벽에 드론 두 대를 격추시킨 지 12시간 정도 뒤에 관련 사실을 발표하며 이를 계획된 테러 행위이자 대통령의 목숨을 겨냥한 시도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새벽 2시 27분과 2시 43분에 두 차례 정도 드론이 격추되며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진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외곽의 관저에 머물고 있어서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크림링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군대와 정보부 장교들이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해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은 실패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도 드론이 추락하면서 파편이 흩어졌지만 부상자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강력한 보복이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채측근으로 알려진 메드베데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젤렌스키와 그의 패거리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고 바체슬라프 볼로딘 연방 하원 의장은 키이우의 테러 정권을 파괴할 위력 있는 무기 사용을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사용 다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정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방문 중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땅에서만 싸웠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크렘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전쟁 연구소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달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가진 모스크바를 뚫는 것은 살상 무리이고 러시아의 자작각을 통하여 더 큰 공격을 준비하려는 러시아의 계략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드론 두 대가 여러 겹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크렘린 심장 바로 위에서 카메라에 잘 포착된 멋진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폭발하거나 격추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드론으로 모스크바 등 러시아 내륙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 차례 입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때까지 장거리 드론을 개발해왔는데요. 지난 2월에 모스크바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콜롬 4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떨어진 드론들을 보면 우크레나는 이미 장거리 드론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짜로 우크레나가 한 것이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자작극이거나 둘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레나가 이 공격을 시도했다면 러시아의 주장대로 푸틴 암살이 아닌 경고가 주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며 모스크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5월 9일은 러시아의 주요 기념일 중 하나인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이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도 큽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가진 도시 중 하나인데 거기가 뚫렸다는 것은 러시아의 방공망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면 우크라이나의 무모함을 부각시키려는 러시아의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방의 우크라이나 지지를 약화시키거나 러시아 국내 지지 여론에 강화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폭로되거나 밝혀질 경우 자충수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위험이 아주 큰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봄철 대반 격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격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와 남서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이 사부타주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철로 폭발로 인한 화물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5월 3일 새벽에는 크라스 노다르주 타만 반도의 템륙 지역에 있는 석유 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타만 반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합한 크림 반도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불은 석유 제품 저장 탱크 외에 석유와 석유 제품, LPG 등의 환적 시설이 있는 볼라 마을 석유 기지 시 설 1,200 제곱미터를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크림반의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에는 있 유류 저장고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불에 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1,000 제곱미터의 면적의 석유 기지가 불타고 석유 저장 탱크 4 개가 손상됐습니다. 이 공습으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윤활유 등 연료가 다량 보관되어 있던 유류 저장고도 불길이 휩싸게 되었는데요. 흑해 함대가 사용하려던 4만 톤 용량의 유류 탱크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세바스토폴 석유 기지 공격에 대해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대규모 공세를 앞두고. 준비된 것이라며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발표를 근거로 타만반도 석유 기지 화재도 우크라이나군 측의 사부타주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보복을 다짐하고는 있지만 효과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도 그리 큰 피해는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의구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프페 통신에서는 시민들이 충격과 의구심 중간에 어떤 감정을 느낀. 시민들과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고 진짜 군사작전인지 어떤 불확실한 목적에서 나온 일인지 아주 불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민은 아이들이 사는 주거지역, 일터에서도 이런 공격이 이어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 공격이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도 모스크바 까지 공격을 받다보니까 이에 따라 매년 러시아 전역에서 열리던 전승절 열병식도 속속 취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전을 우려로 전승절 열병식을 취소하고 있는데요. 크리나 국경에서 약 644km 정도 떨어진 러시아 남부 사라토부주에서도 열 명식이 취소되었고 크림반도 벨고로트, 크루스크, 보로네시, 올류, 쿠스코프주 등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큰 의미를 지닌 전승절 행사를 취소한 것은 러시아 스스로 군사적 취약성을 시인한 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격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반격 공습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개전 1년에 기해 모스크바 등 러시아 본토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 공습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본토를 공격당한 러시아 측이 핵무기 등을 동원한 보복에 나설 우려가 있어서 미국 측이 이를 만류했던 곳을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미국 기밀문건 유출 때이 같은 문건도 같이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꼭 1년째 되는 지난 2월 24일에 국방부 군사정보국이 보유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모스크바를 폭격할 수 있도록 부하들에게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계획은 비밀리에 모니터링했고 백악관은 이 작전이 러시아의 공격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전 실행 이틀 전인 2월 22일에 CIA에서 우크라이나에게 폭격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우크라이나도 이를 동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이 문건이 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요청을 수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어떤 대가를 주고 이를 만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작전을 미국이 제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CIA 문건은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에 대해 같은 날짜에 모스크바를 공격하려는 자체 계획을 연기하는 데에는 동의했다는 질문은 보니다 이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 발발 1주년 쯤인 지난 2월 28일에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일부 도시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나 일부 기반 시설을 공격하기로 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우로 지목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밀 문건 중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아프리카 말리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의 용병 부대와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을 은밀하게 공격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주요 시설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의회는 5월 2일에 대업령과 총동원령을 연장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하였고 내무부에서도 최대 4만 명으로 구성된 8개 여단을 신규 편성했다고 합니다. 모두 자원자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도 3천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무기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마스와 포탄 등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가 봄에 수행하길 원하는 공격작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거의 100%를 모두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렘린에 공격한 드론은 누구인 것 같나요? 우크라이나인 것 같나요? 아니면 러시아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염